엄마가 그 상담 내용을 메모를 할래 그런 거야. 아유 뭐 메모할 게뭐 있어? 영상을 찍고 있는데. 부모만 부부용 특별히있어 우선은 제가 길게는 오... 16년부터 21년도까지 쭉 문이 나를 도와주는 정도가 하얀 선을 그리고 있는 시기였고 나 자기 건 자기 생각은 되게 자기 결론 있는데 음. 게으르다가 있어요. 아저그러면저 어, 연애운은 어좀 어떨까요? <웃음> 연, 영, 그 한마디로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 음... 난... 안녕하세요. 에너지입니다 네. 어, 2022년, 이문년이된지 벌써 9일이나 됐어요. 오늘이 1월 9일, 일요일이거든요. 음. 제가 어제 술을 먹어서 지금 얼굴이 많이 부었어요. 근데 나이가 한살더 먹으니까 이렇게 얼굴이 빵빵한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좀더 어려 보이잖아. 동안 스타일로. <웃음>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뭐 신년, 은세, 사주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가 사주천공에서 광고를 받았습니다. 음. 사주천공. 이게 사주천국이 뭐냐면, 어,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1대1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사주천국에서 17분 상담에 1만원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바로. 17분 상담 1만원. 이게 바로 기부 이벤트를 하고 계신데요. 사주천국에서 기부 상담은 상담사들의, 상담사분들의 재능 나눔을 통해 이용료 전액을 적립해서 코로나로 힘드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께 책 선물로 응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추지가 너무 좋잖아. 어 저는 미리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한 다음에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상담사분을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시간이 되면 전화로 이제 상담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어, 제가 원하는 시간이 이따가 11시 어, 5분 남았거든요 3분 남았어요 11시에 도희 선생님과 예약이 됐는데 제가 다막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후기가 좀 많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믿음이 가서 이 도희 선생님께 예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응, 응. 제가 요즘 에 고민이 되게 많아요 이제 직장도 이직을 하고 싶고 솔직히 그만두고 싶은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도 이직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새가 됐으니까 연애도 하고 싶고 이제 나중에 결혼도 해야 되고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인데 저도 이런 게 처음이라 뭘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우선은 어제 정보를 좀 뭔가 들을 수도 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태어난 시가 적힌 정보 제공 확인서가 있었거든요 집에 그리고 저는 7월 30일 어? 새벽 4시에 3 3 k 로로 태어났거든요 요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뭘 물어봐야 될지 어떻게 나올지 아나 이런거 너무 궁금해서 나도 궁금한데 엄마도 궁금해가지고 지금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뭔지 궁금해 나 솔직히 이런거 궁금하잖아 고객님이 예약한 31번 선생님에게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도희 선생님, 31 도희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31번 도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네. 어, 아 제가, 아 제가 어 83년생, 10월 네 30이요 10월 30, 네 태어난 네 시간 알고 계세요? 네, 오전 4시에 태어났어요 다시 4시 양력 주셨어요? 네, 양력이요양력으로 대념 되질대, 임출월, 1 0일 경인시 이렇게 나셔서 자비 두수로는 무곡천상 영국이세요 네 궁금한 부분이 혹시 특별히 있으세요? 어, 우선은 제가 올해 이직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 이직 운 같은 거랑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연애 운이나 뭐 결혼 운 이런 것좀 궁금하거든요 이직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가 지금 어 우리가 짧게는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길게는 16년부터 21년도까지 쭉 운이 나를 도와주는 정도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한마디로 어.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 음, 나도 겪었는데 얻는 거 별로였다 음. 근데 22년도가 네. 이제 전환 나도 이제 어, 상승세로 가는 기운은 좋아지고 있는 요첫 해에요. 아첫 해치고 어, 내려온 구간이 길다 보니까 네. 딱 체감으로 반등되는 거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기는 음 하지만 올해 내가 변화를 주고 싶다 시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내가 욕심에 비해 좀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음 어, 수용, 수월하게 갈수 있겠다. 이 것만 지나면 내가 활기를 느수 있는 상황으로 갈 건데 네. 해라 만족스럽진 않을 수 있다. 음. 시도는 해라. 내가 하려는 게어 네. 작은 변화라도 변화를 했을 때 응답이 있어서 자신감 생기는 거는 있을 거다. 이 음. 부분은 괜찮으니까 화이팅을 네. 해보자. 이건 거고. 네. 그데 어, 네. 제가 이번에 사업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동생이랑. 사업? 아, 네. 네. 그 사업도 좀 괜찮을까요? 그럼 또 기미 기미. 어 그런 고집은 더 세졌네요. <웃음> 맞아요. 고집은 <웃음> 세요. 아, 아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어른스럽다, 막 이거보다는 맞좀 아, 낙천적이다. 자기 거 자기 생각은 되게 자기 결획은 있는데 음. 게으르다가 있어야 되거든요? 추진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음, 음. 음, 그러니까 추진력은 네. 제가 좀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려는 게제 전공이 아닌 동생 전공이다 보니까 네. 에,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제 완전 전공을 바꾸는 거니까 이 괜찮을지가 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언니 음. 근데 누나는 네.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음. 이렇게 무곡이나 천상이나 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운동하는 쪽에 많이, 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에 계세요 이 음, 천상 결을 음, 가지고 계신 분은 네. 네. 분야가 뭔지를 정하는 게 중요하지 네. 정하고 나면 거기에서는 또 굉장히 매니지먼트가 좋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분야로 가고 있습니다. 어, 배우면 돼요. 음. 어, 동생이 네. 어, 어, 이제 엉덩이에 불을 좀 붙여야 움직이니까 네. 그 역할을 누나가 해줘야되네. 아, 좀 뭔가 이렇게 어, 걔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동기부여를 계속 네, 뭔가 해줘야되네. 음. 뭘 하고 싶으냐 말도 계속 이 사람은 네, 네. 똑똑한 것 같지만 네. 말을 또조절조절조절 말이 많아지거든요 음... 그 부분을 형성을 시켜서 네. 얘 지금 뭐 방향성을 모르겠다 내지는 얘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 같이 뭐술 한잔이라도 하면서 무슨 생각 하는지 들어보고 음... 그럼 얘는 중얼중얼 다 얘기를 한, 하, 하면 그머릿 속에 다 있는데도 안 움직이고 있는 것 뿐이야 음... 그럼 그걸 이제 누나가 계획표를 딱 해가지고 음... 이거 하기로 했어 저거 하기로 했어 얘를 할수 있도록 뒤에 서계 해서 음... 당근하고 지찍을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저 연애운은 어 어떨까요? <웃음> 연애는 연애는 네. 지금 올해는 들어오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네. 나이가 우리 쪽에서 들어와요. 음, 그리고 네. 원래 우리는 취향이다 아니다는 잘명확하진 않아. 내가 뭐 연하를 좋아한다 이런 아, 건 아닌데 네네. 일을 하다 보면 연하가 좀보여요 기왕 우리 기다렸는데 음, 음. 그래도 제때 괜찮게 가고 싶다. 네. 뭐 시간은 아직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우리가 돈줄이 들어오는 게 22년부터 도 4년 동안 내일 들어오거든요. 음, 어. 그럼 요때 일해서 돈 벌고 2년 이라고 2년 연애하고 뭐그 2년 연애한 동안 결혼을 해도 되고 음. 결혼은 그뒤에또 2년 동안 연달아 결혼 운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음. 결혼은 2년 후부터 다시 4년 동안 넉넉하게 생각해도 되거든요 음 결혼 운은 있긴 있네요 전 못할 줄 알았는데 <웃음> 아내 네, 음. 원래 연애연애애정운 뭐, 결혼 운은 나쁘지 않은데 네. 좀안 좋은 사람 만나서 휘둘리기 쉬운 시기에 지금 있다 보니까 음. 근데 나의 원래 성격은 누구한테 휘둘리지 않는 타입이다 음. 보니까 이게 음. 억울러지는 거예요 그럼 올해부터 기운이 좀 살아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일을 하고 이제 2년 네. 뒤에는 음아 그래도 답답한 게좀 풀리긴 했네요 그래도 제가 이번에 좀 사업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좀 머리가 좀 많이 아팠는데 음, 음. 뭐이 사업도 동생이랑 해서 시너지가 나쁘지 않다는 걸딱 알게 되니까 뭐, 나쁘지 않고 네. 우리가 원래 사업과 기운기준은 있어요 뭐 음. 회사를 크게 세운다가 아니라 내 세상이 있으면 이거를 네. 잘 굴린다 라고 하는 기운은 있고 알차게 돈벌는 기운도 있고 해서 음. 저는 차근차근 가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그럼 올해부터 그냥 운이 그래도 나 트인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아. 네. 올해 뭔가 시작하는 건참 좋다. 그리고 사십삼 세 넘어가서 십년 대운 바뀌어주면 더 좋다. 음, 음. 아, 아 그래도 이제 운이 트인다고 하니까 한해 시작하는 이막그 첫해 이렇게 딱 얘기를 드니까 마음이 되게 네. 안심이 되고. 아. 아, 그동안은 힘드셨을 건데 뭐 오륙 년 동안 좋아집니다. 얘기 듣기 어려울 정도로 물론 대놓고 다풍니다 말은 못했을 거예요. 저 너무 음. 길어서 기간이.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는 바닥 쳤고 올라가면 되니까 지금 1월달 남은 기간 요한달 동안만 머리 아프고 네. 막 불안하고 뒤숭숭하고 할 텐데 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셔야 아, 돼 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건 음, 이제 아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음. 아 우선은 제가 17분 동안 상담을 받았는데 17분이 제가 맨 처음 생각하기에는 되게 긴 시간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상담하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것도 계속 생기고 생기다 보니까 17분이 그렇게 긴 시간인 것 같으면서도 어 짧은 시간인 것 같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으시려면은좀 리스트를 잘 정리해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까 맨 처음에는 그냥 이직 운만 생각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세, 생각하는 게 동생과 동업을 할까라는 그런 것도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동생 사주도 이제 뭐 갑자기 찾고 막 이래서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은데 잘 계획만 짜신다면은 아마. 어 27분의 시간을 되게 알차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초, 지금 1월달에, 지금 1월 9일에 지금 이렇게 상담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막혔던 마음이 되게 뚫린 기분이에요. 어, 뭔가 이게 원하는 답도 얻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서 좀더 어, 생각을 해야겠지만 좀 정리가 된것 같고 그다음에 하, 하고자 하는 그 제가 생각에 아무래도 이게 추진력이라든지 뭔가 이런 게더 생긴 것 같아요. 어, 결심이 더서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음. 이게 100% 맞는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답답한 마음을 좀 풀고 그다음에 내신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이것도 비대면 전화상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은 연애는 할수 있다 그리고, 그리고 결혼 도할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이제 22년부터 내가 잘 풀릴 거다 미터부도잘 풀렸으면 좋겠고 생각하는 뭐 이직이나 뭐 사업 같은 거잘 풀렸으면 좋겠고 아, 우선 연애가 운이 있다니까 좀 다행이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 진짜 뭔가 이게 전 100%는 믿지는 않지만 근데 도 이게 맞는 게 있어 어, 내가 알려드리진 않는데 맞는 게딱어 있더라고 그래서 좀 신기 반기하고 아 어,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아 이게 생각이 많아지면서 아또 재밌네 진짜 어. 와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 17분에 만원이면 정말 저렴한 거잖아요 내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풀릴 수 있으면 이 만원도 그냥 돈이 아니라 코로나로 힘든 분들께 응원을차책선물 뭐 하는 거니까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